네, 그 있어 w h 뭐, 이거 같은데? 여 o u can go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공포방송, 넘버원. No.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. 오늘은 유베로. 신속 기도하라. Follow, Follow me. 전포한데? 전포 안돼? 신받다! 뭐지? 안그냐 넌 잘못 오냐? 왜 잘못 오신다는 거지? 여기에 문지기처럼 서 있었었네. 와, 잠깐만, 네, 네, 네. 저기도 그러네. 저쪽도 서 있었네. 저 자리, 딱저 자리요! 살이죠 산이죠 산이죠 우리. 오이씨 무서워 죽겠다. 누구 계세요. 무서워. 무서워 무서 무서워 무서워. 뭐야 저거? 뭐야? 뭐 어? 딱저 자리인데?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, 여러분들 저 자리에 킹서 있었다고. 어저 뭐야 저거? 우와, 고양이? 뭐야? 와 고양이? 뭐야? 고양인가 저거? 고양인갑다 어, 저, 저 뭐야 뒤에? 씨... 어? 어너 무서워. 뭐야. 개야, 아니, 거의, 거의 같은데? 와. 와. 와. 와. 안 좋은 곳이 있어. 와, 거야. 다 고양이, 고양이 있어, 우리야. 이제는 그 고양이 때문에 <웃음> 와 무서운 거아에도 <웃음> 엄청 긴데 함께 사망에 빠져보는 게좋다겠다 아니야 힘이 없어 힘이 야군데군데막 들어간다 들어가 거긴 빈대일것 같구만 자 그러면은 빼세빼세빼세 내가 지금 밟은 쪽으로 밟아 여기가 깡깡한 것 같구만 그래도 와 조심해 너가 푹빠져하면젖 된다 아, 깜짝이야. 와. 와, 와나 이렇게 긴 멀크락인 줄 알았어. 음, 은근히 콜라에 있어 뭐야? 어? 저 위에서 파진것 같은데? 저것이 뜬 곳이 예빠져 와, 근데, 저 높이에서 뭐 떨어지면 은 깨져야 정상 아니야 여기에 뭐 장판이라도, 두꺼운 장판이라도 뭐 깔아줬다 모르는데, 지금 밑에는 시멘트에요, 시멘트. 여기서 떨어지면 안 깨져버리네 어이, 씨, 괜히 아. 뛰는 반 어, 자꾸 자꾸 어떻안되니지 지금 막 이상한 소리 그렇게는 계속 좀 막아 봐. 음, 오.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와, 뭐야? 와, 어? 여기다 또 문이 있네 뭐 어디? 여기 여기 여기 여 사이에 히? 뭐야? 저기도 아니, 있고 이번에. 근데.. 저기는 문을 테이프로 다 이렇게 붙여놨어 지금 <시> <맗게 만들었다> 어? <뭐야>? <choices 놀말> 와, 시청자 깨졌다. 뭐야? 뭐야? 봐봐, 혜니. <회니. 놀말> <놀말> 여러분, 여기 다락방인데, 그냥 다락방에서 노는 게 아니라, 저기에서 뭔가 기운이 막 나와 지금. 이다 꿈이죠, 꿈이죠 지금. 그냥 다락방에 넣는게 아니라. 뭐야? 뭐있...는데? 뭐있어? 어우씨. 어 와, 이거 뭐있는거 같은데? 여긴가.. 뭐야? 뭐야? 뭐야? 야, 뭐야? 야, 뭐야? 야 뭐야? 잠깐만 더 뭐야? 아, 잠깐만.. 잠깐만 어, 뭐야? 아, 아, 뭐야? 뭐야? 뭐야? 저기서 떨어진 것 같은데? 타락방.. 타락방.. 아까치방하고좀들린데 또.. 우와.. 거미줄.. 우와. 와! 와! 대단한 이거 궁금해하시니까 와! 카메라 만난 카메라 응, 여기까지만 와! 됐어 어, 됐어 와! 와 뭐야? 우와 그미 이쪽 뭐와 계속 또에못 돌아다녀 우와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와! 밖에 지금 뭐가 계속 막 터와 어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와, 씨, 와, 내가. 와, 답변 뭐 있는지 깜짝 놀랐네. 끝에 놀려지, 끝에 놀려지. 와, 와, 깜짝 놀랐네. 내가 깐만 들어볼게, 요어주에또뭐 있다. 이 뭐야? 와와왜 그래? 누구야, 뒤에? <웃음> 와, 나 무서워. <웃음> 와, 씨. 나 무서워. 나보세 누구야, <웃음> 뒤에? <와>. 누구야? <웃음> 뒤에 누구야, 너? 뒤에 누구야? 어 oh, 뭐야, 형님 이야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 오이스니 와, 어! 와, 아 씨. 아 씨. 어, 자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씨. 어, 어, 어, 고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맞다. 이쯤이 지금 머리에요. 이쯤이 체격으로 봤을 때는 남자인데 너 거기 뒤에 있지 말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. 어뭐 어, 가지마!! 왜가 다시 마.. 다시 고 싶은 가지 말고 뭐해? 어? <웃음> 있어봐봐 어? <웃음> 하지 마라니까 어, 조심히 해.. 어, 어, 어, 어, 어 호호호, 호호, 호호, 마지수.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다자 여자 여자한테 체격이 좀 있는 여자 저기 한번만 한 번만 더 가보자 여러분들 저기 한번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저기 앞에 이 자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이 자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.